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인이네 오신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알사태와 메추리알을 넣고 장조림을 만들어 볼거예요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반찬이죠 어른들도 좋아하지만요 우선 만들어 볼까요 장조림을 할 때는 어, 부위가 여러 부위가 있어요. 근데 고기 중에서도 저는 알사태를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만들어 놓으면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태를 준비를 하시는데요. 저는 장조림 할때이 알사태를 많이 쓰거든요. 어, 알사태를 넣으면 굉장히 쫄깃거리면서 맛있어요. 담백하면서요. 저는 썰을 거 없이 이렇게 그냥 칼질 한 번만 했는데 다 분리가 됐어요 이 상태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자르신 사태는 물에 담궈서 핏물을 빼주시는데요 한 30-40분 정도 빼주셔도 되고 이 핏물이 너무 빠져도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할 때 하시면 좋은데 음 제가 볼 때는 한 30분 정도 담가 두시면 돼요 30분 정도 담가 두셨을 때 물을 한 두어 번 갈아주세요 물은 냄비에 한 3분의 2 가량 정도 넣어 주시는데 물은 한 제가 볼 때는 2리터에 조금 안되는 정도 그 정도 넣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태를 삶을 때 넣어줄 야채예요 팥 뿌리는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쓰시면 되는데 팥뿌리는 조금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씻으셔야 돼요그 뿌리 부분에 흙하고 이렇게 섞여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씻으셔서 준비하시고 어, 파는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툭 썰어서 준비하시면 돼요 양파 반개를 반쪽 잘라서 준비하시고요 예, 아까 준비해 놓으셨던 팥뿌리 넣어주시고 그리고 대파 그리고 양파 넣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후추 넣어 주시고 자이 상태에서 이제 고기를 넣고 끓이시면 됩니다 보시면 제가 물을 조금 더 넣었을 거예요 저는 이 육수를 어, 남겨 가지고 이 육수하고 간장하고 섞어 가지고 간장물을 만들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먹으니까 더맛있더라고요 일단은 끓여봅시다. 핏물을 뺀다고 뺐는데 그래도 나와요. 요거 끓이시면서 어 핏물은 곡자로 어 제거를 해줘가면서 끓이시면 되고요. 끓고 나서 음 팔팔팔 끓으면 불을 좀 줄이셔서 중불에 은근하게 좀더 끓여주세요. 이렇게 걷어주시는 거죠. 사태를 삶는 시간은 30분 이상 삶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맛있는 육수가 우러나기 때문에 국물이 한반 정도 남았을 정도로 졸았어요 이정도 끓었으면 고기가 많이 익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부드러운 걸 먹고 싶어서 부드러운 고기를 먹고 싶어서 어, 좀더 졸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양념을 다시 할 겁니다. 고기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고기가 조금은 덜 몰랑몰랑해요. 이 정도 익히셨으면, 삶으셨으면, 어, 뭐라 그럴까. 쫄깃쫄깃한 고기를 드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삶으시면 약간 포들포들한 장조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간장물을 만들어서 어, 거기다가 이 고기를 넣고 또 졸여 줄 거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어, 좀 쫄깃쫄깃한 상태에서 고기를 꺼내서 찢어 놓으시면 되죠. 그죠? 저는 이거 고기 찢을 때 잘게 안 찢었어요. 그 듬성듬성 이렇게 해 놨다가 쪼린 어, 다음에 나중에 먹기 전에 이렇게 사사사 뜯으면 살이 이렇게 찢겨져요 근데 그 상태로 먹는게 저는 더맛있더라고요 일단 사진도 찍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뚝뚝뚝뚝 응, 이렇게 만들었어요 국물 남은 거 보이세요? 이 국물이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에서 조금 더 나온 국물이에요 이제 이 국물에 간장을 넣고 간장 국물을 만듭니다. 여기에 간장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한컵 넣어주세요. 매실액 5분의 1컵 넣어주시고요. 후추 취향껏 조금 더 넣어주시고요. 꽈리 고추 넣으실 때 끝부분을 살짝 잘라서 넣어 주시면 양념이 더잘 배고 맛있게 익거든요. 요렇게 해서 넣어 주시면 돼요. 꽈리 고추가 보들보들하게 익었을 무렵에 마늘을 넣으시는 거예요. 마늘 넣으시고 익혀 주세요. 이때 메추리알을 보면 메추리알은 이미 색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진해야 맛은 있더라고요 마늘이 익었을 고 시기가 되면 아마 메추리알도 간이 적당하게 다 배고 맛이 들었을 겁니다 물엿은 거의 다 만들어졌다 싶었을 때 물엿을 넣으시는 거예요 이 물엿을 왜 넣겠느냐 면 딱딱해져요 매시리알도 딱딱해지고 고기도 딱딱해져요 그래서 요정도 해 가지고 살짝 한소끔 이렇게 끓여 주신 다음에 불을 끄면 됩니다 혹시 마늘이 조금 들이 익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열기 열기로 익히면 되니까 요대로 불을 꺼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맛있는 사태 장조림 만들어졌어요 근데 요게 저는 제 입맛에는 조금 제가 덜 달게 먹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념을 조금 덜 했어요 근데 어 이거 보시고 만드시는 분들은 좀 장조림은 약간 달짝지근해야 맛있거든요 여기다 이제 가감을 하셔서 양념 좀 이렇게 더 넣으시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맛있게 만들어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태 메추리알 장조림 만드셔서 맛있게 식사하세요.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